자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준비됐죠? 오케이 이 들어가면 자 공식적으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죠? 자 준비됐죠? 자, 동쪽에 준비됐죠? 서쪽에 자 여러분 자 대한동진 만세 한번 해보세요 자 대한동진 만세 그 준비 오케이 자 저쪽에 대한동진 만세 만세 서쪽에서 대한동진 만세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전 KBS 아나운서, 부담 아나운서, 김병래 아나운서가, 아, 회장님 아직 안 오신데, 네, 회장님 아직 안 오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릴게요. 회장님 자리 하면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정말 그 사인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영화 촬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Q 사인하면 여러분들 인상도 쫙 크시고 웃으셔야 됩니다. 어, 집안이 우한 아, 있는 분도 웃으셔야 해야. 됩니다. 네. <웃음> 가장 중요한 게 항상 그치. 에, 그치. 좋은 아니, 일 있으면 나쁜 일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집안이 우한 있어도 아, 웃어야 됩니다. 대단히 아, 했습니까 네. 우리 서봉 실장님 정말 참 네. 대단한 분이죠. 누구 자, 그러면 소개하겠습니다. 자, 전케이에서 아나운서, 부장 아나운서 김병자 아나운서를 소개합니다. 나오세요!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104회 부산 3일 독립운동만세 기념식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을 계기로 조국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앞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뜻에서 우리 큰 박수를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태국의 그러면 은 먼저 3.1 동지회 오장수 부회장께서 회식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우중에도 선열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만장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 어린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3.1동지의 공기운동 14주년 0 기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민 의뢰가 있겠습니다. 아 직접 국기를 들고 계시죠? 예. 네, 대표를 들고 계세요. 옆쪽에요. 예. 국회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됐습니다. 애국가는 반지에 맞서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동제의 현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떠한 단체인지 언제부터 출발해서 오늘까지 왔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3일 동지에는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는 그 순간에 태동이 되었습니다. 태동이라는 뜻은 어머니 배속에서인태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일 독립만세운동이 끝나고 지역별로 많은 인사들이 투옥이 됐습니다. 6개월, 1년 그리고 옥살이가 끝나고 난 뒤에 지역별로 3일동지회가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을 대표적인 게 이제 보성 또는 포항 그리고 동네 범어사 뭐 여군데서 자체적인 자발적인 조직이 있었고요.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은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3일 독립, 이제 그 지사들이 어 기념식을 진행해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3개월 뒤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대거 이제 귀국을 했을 때, 도인권 선생님이 임시정부 국무관으로 계셨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그해 10월 달에 3.1 동제를 전국적으로 조직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12월 3일 날 지금 현재 롯데호텔이고 옛날에는 반도호텔에서 전국 3일동지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단법인으로 발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썼고 1963년 12월 1일 날 우리가 원했던 사단법인 3일동지회를 출범을 시킵니다. 초대 회장님이 이제 어 서상한 이제 회장님이 어 3대 검찰총장으로 계셨고 6대 법무부 장관으로 마치셨습니다. 제 1대 서상한 회장님이 맡으시면서 그해 도인군 이제 초대 회장님이 총재로 어 취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 오늘날까지 22대 우리 서공수 회장님이 지금 어, 재, 재임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살아서 해방을 맞이하신 분은 15분입니다. 그중에서 6분이 움직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1945년 12월 3일 날 우리 3일 동지의 고문으로 취임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어, 고문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이갑선 선생님이 1981년대에 돌아가시면서 저희들 회원들한테 3일정신이라는 커다란 에, 휴어를 병상에서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저희들의 3일동제는 민족대표 33인의 그 어 뜻깊은 유지를 받들어서 오늘날까지 어렵게 어렵게 지금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24, 22대 서봉수 회장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3일 등기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남녀 청년 두 분이 나와서 독립선언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독립선언문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부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우리의 이 선언은 5천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기 위한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표,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와 인간의 도리를 지키고 번성하며 살아가려는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멋대로 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지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0년 3월 초하루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권병덕 나용환, 나인혁 양정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환,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하영, 정춘수, 최성모 최림, 한용은, 홍변기, 홍기조. 네, 박수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서봉수 대변장께서 대빈 수계와 아울러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다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정말 그 지금 오늘, 오늘이기까지 우리가 아까 우리 사무총장께서 쭉 이야기했지만은 그동안에 또 이렇게 한, 한달 전부터 사무총장, 또 부회장, 또 뭐, 고종길, 전부 우리, 예, 이사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뭐또 우리 여성 부회장님도 이렇게 또계시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인사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오늘 가보니까 우리 부산시에 130명이 우리가 갔습니다. 가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가 뭐 자리를 더 차지하고, 또, 우리 정부 시장도 보니까, 우리 처음부 흰 옷을 입고 딱 들어가니까 제일 반갑죠. 정부 땀단체는 뭐, 뭐 한두 명씩 왔는데, 우리 3일 동지에 막 어디 어, 입은 사람이 130명 장 앉아있으니까, 그 정부 부시장도 처음 봤어. 근데 보니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또 우리 시장님은 지금 돈 벌어 갔어요 지금 한, 한 8개국 지금 팔립니다. 아마, 부산시한 가통 부자가 되지 않냐, 를 그래 보는데, 그래, 그 부시장하고 간 잠깐 이야기도 하니까, 또 그런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내일 3일날 한번 들어온답니다. 들어오고, 그래서 부산시장도 없고, 또 아까 우리, 또 우리 총장님도 교육감도 이렇게 무슨 인사가 또 왔더라고요. 오고, 예쁜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참, 세대팀 정말 우리 이사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제 전부, 그,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분들이 왔을 건데, 그, 뭐, 시장도 안 오시죠. 보건청장도 지 많았습니다. 안 오고, 지금도 우리, 구, 우리 중북 구청장님이 오셨습니다. 조금 박수 한번더 줄랍니까? 예. 네. 첫째, 우리, 우리 중북은 정말 우리 구청장님께서 뭐, 처음부터 이제 이혼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 요즘, 잠깐 보니까, 실제 일상생활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고, 둘째는 효의도시를, 도시 중구를 만들고, 어르신이 공경받는 도시,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복지도시, 중구 발전을 향한 대장정 파시검 힘차게 시작하는 최진보, 이제, 우리 그구청장님구청장님 정말 참석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더 주십시오.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그, 지금, 서종구, 또 우리, 저, 전 총재입니다. 우리 오연대에 거미는 백사음 장군하고 같이, 같이 그, 감찰해서 하신 는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전 총재는 95시입니다. 다섯신다데 아직 못하는 게 없어요. 춤도 뭐, 한, 열두, 열다섯 개다춥니다 <웃음> 여러분 못하지요? 박수 한번더 주십시오. <웃음> 그 다음에, 우리, 로 우리, 그, 진구의 또세 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또 육군협회에 또, 회장도 같이 있고, 6월 참전, 지금, 진, 진구회장을 하다가, 뭐, 같이, 요즘은 그, 3일 동지하고, 또, 육군협회를 같이 합니다. 한 번, 이런 인사 한번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한재문 우리 선생님 변호사는 오랫동안 했죠 또제하고 같이 총회도 같이 좀 했고 정말 부산에 대단한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한재문 우리 선생님 사한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또 고생이 많은 분이 이제 제일 늦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부산치구장님 또 진주, 진주가 주 그렇게 그래 큰줄은 몰랐어요. 어? 진주 항우에 하는데 롯데에서 아, 한 600명이 모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계산해보니까 그날 때한 1억쯤 쓰더라고요 그렇게 큰 단체에 회장을 또맡고또 우리 부산시 16개 대표로 맡고 있습니다. 부산시 그 우리 3일 동지의 지구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또 저쪽에 보면은, 우리 저, 저 아까 그, 우리 했잖아요. 개스선하신 분, 우리 오장수 부회장인데, 저분이 젊을 때 와가지고 가다, 가다, 음... 가르켜도안 가요. 삼이 <웃음> 동체고 줬다고 아무리 좀 나가라켜도 안 나가고, 지금까지 <웃음> 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 박수 한번 주십시오. <웃음> 저저 아까 단역 부회장이 옮겨났으십시오 이분이 오늘 저, 음성도 좋고, 저는 서울에서도 그 대한민국 만세를 갖다2 5 2 5 0 0명 이끌고 제일 앞에 서서 크함을 지르고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오늘도 한번 그리 거예요. 지금 뭐 마이크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뭐 선거할 때 하는 거, 소리 큰 그걸로 바꾸었어요. 박수 한번 더 주십시오. 그다음 그 다음은 총장만 일났으십시오그 옆에. 총장만 났으십시오 그 옆에 있는 거 있네. 뒤에. 어, 우리 여, 여, 우리 저 같이, 저하고도 많은 단체를 했고, 지금, 뭐, 통일, 또, 거기도 있고, 뭐, 할 때마다 우리 같이 모입니다. 그 대구, 대구입니까? 뭐, 또, 총, 그것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만 모임에 안 나가, 나가면, 나가면 그건 다 했습니다. 대구를 받아서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저, 같이 좀 받았습니다. 여성, 여인, 여성의 회장님. 기분이또 우리 해패를또 많이 도와주고, 연세가 좀, 좀 많습니다. 올해 8 9입니 89이죠. 뭐, 그래도 됩니다. 정말 아직까지는 우리 해패를 많이 도우고 있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정해공성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 지부에 또 경북도 그 이렇게 지구에 대단히 보고 있고, 경북지구장은 한이, 한이, 한이대학의 총장입니다총장인데 거기 밑에서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응? 응? 감사합니다. 응. 응. 그다음 우리, 저, 이해해 우리 여성 부회장님. 이분은 또, 아직까지 연세일이 말해도 많은 강의도 하고 그래요. 봉사를 그, 흔히 많이 하고 다박수수 감사합니다. <웃음> 실버 실버 가수 아 가수 제도 가수인데 이거 예, 가수랍니다 실버 가수라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사실 연예인 이스인장은한 50년까지 됐어요 옛날에 가수도 하고 또 무용분과위원장도 하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가수분과 가수대장입니다 가수대자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예 저는 또 방수로 치면은 몇단 됩니다? 30단 되니까 거의 30단 되데까 아 근데 싸움하면 제가 이기겠어요? 그때는 30도 조금 넘어요 자 그럼 박수 주십시오 우리 또 제일 고생하는 큰용이라니다까요방 성룡인데 음치도 좋고 뭐 힘을 더 좋고 해서 큰 용으로 이렇게 소녀 개 박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3만원은안 뭐 했죠? 이분이 없으면, 이거 진짜 뭐참 힘들어요. 제가, 진짜 3일번 이게 지금, 2000, 2003년부터 지금까지 들어 왔는데, 정말 이, 윤강훈 우리 사무총계 없으면은, 그 진작 또, 나도 손들었지 않나 싶은데, 정말 참 잘합니다, 이리노.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퇴소를 한는 분들이 참 우리 회원들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아 그다음에 많은 아 도움이 는 분들이 이건석 사상국 대회장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또대회에 네, 네, 같이 동시에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진을 또 이렇게 찍고 계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또 서재덕이라고. 예, 저는 기능사업회 할때또 서울에 올라가서 또뭐 하여튼 한 이틀 동안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진은 들고 3 3년을 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은 저걸 들고 이렇게 나갈 겁니다. 참 오늘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16, 17개 만장일을 들고 가실 분도 고생 많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 이제 저 이제 자생한 분이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또 중구의 또 많이 터박입니다. 그 저, 예? 중구 토박이차 차종결입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확실히 <목소리> 오늘 어제 아로부터 고생하는 제로 많이 앉아 있죠. 세 분들이 제일 고생 많습니다. 또 우리가 일하면또기쁨이라 기본, 기쁨당시 이분들을 서 전부 박수 한번 들어주십시오 빠진 분이 있다면은 제가 머리가 좀 붓어져서 잘 머리가 나쁩니다 아예누굽요아예 아, 예. 가수들 다어 써있네요 다 일어났으십시오 가수들 예 박수 한번들주십시오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어, 사실은 우리가 해보니까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이 대화입니다. 역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3.1 동기 조항에는 1945년,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드린데, 12월 3일 민족 대표들이 이제 총회를 한 후, 2013년, 2023년 12월 15일이 90, 79차입니다. 앞으로 80개 이제 그 생일이 되는데, 그러고 오늘이 104주년 3일 독립 만세를 기념과 동시에 또 학생들, 시민들 이렇게 참모시고 정말 이렇게 한 우리 다 모인 여러분들 생각하 눈물 겹습니다 정말 참 반갑습니다. 반갑고, 오늘은 그뭐 시장도 그렇고, 보건청장도 그렇고, 옛날에는 토끼리끌고다 같이 내려갔는데 요즘 막 참석 안 하니까 정말 뭐좀 섭섭합니다만은, 30분 우리가 출전신과 함께 시가행진을 중앙성당으로 해서, 그 다음에 대각사를 통해서 창선팔소, 그 다음에 강복동으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 그리, 시고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 소개 한분 있습니다. 우리 김영래 아나운서 국장입니다. <웃음> 네, 정말 이분을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도 이분 정말 참 옛날에 잘해주사금도 잘했, 잘하지만은, 박수, 큰 박수 주십시오. 제일 넉넉하게 소리하고. 제일 <웃음> 도 그, 이제, 그, MBC 전에 아나운서 보장 김원영이라고, 네, 네스링 동계입니다, 그래. 나도 네스링 대표였는데, 일반을 내가 이제 70년도 와가지고 지금까지 저기 <웃음> 있다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돌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웃음> 앞으로 술 같은 거 많이 드시지 마시오 저도 술을 갖다가, 막, 배알뭐한 10개씩 먹었는데, 지금 안 먹긴 했습니다. 딱 들었어요. 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뜨겠습니다. 아,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까지 소개해 주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이월을 가지고도요, 한때 저 KBS 9시 9시 뉴스도 진행했고요 특히 야구중계방송, 그 제가 다, 전부 다 했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어, 지금부터 평소에, 그, 후원을 해주는 단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교 참전용사 회원, 대한민국 육군협회 회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상위군경 회원 여러분, 월남 참전용사 회원님들, 무공수원자 회원 여러분들, 불교금수사 신도회 여러분들, 기독교 제일교회 신도회 여러분들, 천도교 부산교구 신도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천주교 문연성당 신도회 여러분들, 신천지교회 청년회 회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평소에 후원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아까 저이 대회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다른 분들 안 오시고 유일하게 우리 부점장님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최진봉주무청장이십니다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어,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부산 강력시 중구청장 최진봉입니다. 어, 이곳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상징도시 중구고아예 유서가 깊은 음, 구입니다. 아니재 선생님께서 백상 상의를 했던 구이기도 합니다. 어, 먼저 104주년 3일절을 어, 맞이하여 일제의 국권 침탈에 한거하고 민족 자존을 되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 곳곳에서 일체히 일어난 3일 독립 만생운동 어, 기념행사에 참석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3일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자 노력하시며 행사를 주관하고 준비하시느라 한 수고하신 존경하는 3일 동지 서봉수 중앙회장님과 윤광훈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 조국의 강복을 위해서 헌신하신 순국 영령들과 독립유공자 가족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 동지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올해는 강복 3 78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36년간의 일제강점기에서 3.1 독립만세운동은 독립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하였습니다. 3.1 동지에서는 독립만세운동의 근간을 이루었던 민족대표 33인의 공적을 기리고 국권회복과 민족자존을 기치로 내세웠던 3.1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해마다 기념행사 주간과 함께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우리 사회의 조국의 소중함과 애국심을 일깨워주는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원 여러분들의 역사를 소중히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3.1운동의 정신과 애국심이온 나라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아, 끝으로 3.1동조의 무한 발전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가로막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신 지진봉 중부청장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강락관 부산지부장님께서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따뜻한 박수로 빠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이곳이 어사계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질이 뚜렷한 나라 대한민국 인심 좋고 인정이 철철 넘쳐 흐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상 낙원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지구상에 강한 나라는 우리보다 강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빼앗으려고 늘 고시탐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겠지요. 일본한테.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몇몇 분을, 몇시만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다해보지는 않으실 때만 해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참, 참상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땠는가. 정말 어려웠다 말이죠. 어려웠어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3 4년3인저 어른들이 목숨을 걸고 고여 앉아서 독립선언을 하고 이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를 해서 우리나라를 되찾아왔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는 지금 행복하게 이 좋은 나라 지상 낙원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빼앗기면 절대로 안되겠죠 우리 후손들한테 또물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일치일치 일치 단결해서 마음을 돈독히 해서 합심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매우 뜻깊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강낙관 지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부탁드립니다 아, 이어서, 오늘 예. 아, 한번더 쓰게, 예, 하세요, 예. 아, 우리, 저, 우리 사물놀이, 섬이자, 한번 나오도 됩니까? 아, 안 나왔어. 저, 이분이, 서, 이름이 섬이자고, 제, 그러니까 제한테 촉합발됩니다 서병수, 우리 하수에그 자주 하면은, 서병수는 내 동생이죠, 그거 가면. 내가 제일 보거든요 그럼 거기또대 밑에, 또 이분이, 섬에서 밑에라, 그는 뭐, 전수가. 그러니까, 조카 그 밑에 하루 을부되시죠 제가 그래, 하수에 갈 때마다, 이, 저 섬이자, 우리, 여기 이제 는그 사물놀이를, 어머니, 큰수가니다 제가 그러 아까 그, 53사단자한테 물으니까, 훈련 때문에 안 되고, 또 이제 그, 훈련, 예, 이제, 이, 악사들이 안도는데요 지금. 군에 안도는데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없어졌고, 그래서 지금 정신을 못차려가지고 이번에 혼약대가못 온다고 아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다음에는 일단 할수 없고 다음에는 이렇게 꼭 참석해달라고 했고 저 박수 반갑습니다 오늘 4일째 기념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하영수 교육감께서 축전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빌려드리겠습니다 1사4주년3 1 0립만세운동 기념식 대체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일운동의순관정신기승의 앞장서며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3일동지회중앙의서봉소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919년 전국 곳곳에 들불처럼 일어난 만세 함성은 자유와 평화를 향한 부국의 위침이었습니다.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부산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기에 불굴의 정신으로 민족의 순환을 극복하고 광복을 이로 독립선열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3일 독립 만세운동 기념식을 주관하신 3일 동지의 중앙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영광소운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목소년> 부산광역시교육감 다이온수 박사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자 그러면 은 이어서 남녀 청년 부분이 나와서 청년 결의문을 낭독해주겠습니다 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결의문 삼위 정신이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정신이고 민족 정기를 수호하는 혼임을 알고 있다 삼위 정신이 자유와 평등과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류사회의 우편적 대의를 갖춘 핵심 가치인 것을 알고 있다. 삼위 정신의 가치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달라질 수 없는 불변의 가치임을 알고 있다. 삼위 정신은 대한민국 역사의 근본임을 알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기본정신이 삼위 정신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3일 정신을 계승하고 민족 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평등의 가치를 준수하고 계몽사업에 앞장선다. 하나, 자유평화를 실현하는 계몽사업에 앞장선다. 하나, 조국의 평화통일지원사업에 앞장선다. 하나,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업에 앞장선다. 3일 독립만세운동 제104주년 2023년 3월 1일이 청년대표 박준현, 청년대표 배강민 네, 다음음에는정여전전여러과최러분여러장께서 어, 만세 삼분을해주시겠습여러 여러분 우리와 같은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아 예! 3일 동시에 만세! 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애국 시민 여러분에게 만복을 비는 만세! 감사합니다 대단하시죠 예. 그럼 우리 저... 지금 이제 어 조금 있으면 행진선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 행진선언을 하기 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에 참석해주신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또 신천지 교회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바로 행진선언을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김익현 부회장께서 행진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아 뒤에 계십니다. 저 마이크 어, 마이크. 어, 설정이. 마주문 내리고 다시 하 주세요. 지금부터 제 104주년 3일 독립 만세 운동 기념 시가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진! 사번 놀이가 선두로어떻 놀이가 될 섬도입니다. 3번 놀이, 선도그다음에 전용도면 쪽는 분, 3번 놀이, 3번 놀이, 4번 놀이, 5 자 우리 사물놀이가 선두로 대한민국에서큰국기 우리 한 20명이 박해되는될큰국기입니다이국기를또 선두로 해서 자 사물놀이 먼저 빨리 가지 마세요 사물놀이 빨리 가고 앉으니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사물놀이 기다리세요 빨리 갑니다 사물놀이 기다리세요 또 기다리세요 그 국기가 따라가야 됩니다 자, 쿠키, 드릴 아, 님리 아, 쿠키, 그렇죠. 하신 거 네, 그, 네, 이렇게 예. 커져 리 현장 아마 감독 좀 드리고 꽉탈거예요 네네 네, 천천히 가세요. 선두가 너무 빠릅니다. 선두가 너무 빨라요. 천천히 가세요. 선두가. 나가세요. 저 전릉도. 전릉도 나가세요. 출발. 출발. 전릉도 출발. 출발. 출발. 네. 네. 네. 전용도. 자 전릉도가 나갑니다. 33위. 어자그 자차. 다음에 만장기도 가세요 자 만장기 나갑니다 만장기 아이 대단합니다 만장기 자 전국에서 다 왔죠 이 만장기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사 영도산공원 출발해서 대각사를 걸어서 강봉로부산에서 가장 중심적이죠 꼭잡한 그리 강봉동을 해서 가옷도 수고 까지높케가 같이 갑니다